코끼리 코로 기차를 코끼리 코로 기차를 끌고 가요 코끼리가 끌고 가요 낑낑낑 코끼리 코로 기차를 코끼리 코로 기차를 안녕하세요 여기는 후레이 한글 한글만세입니다 저는 한글 정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방금 제가 불렀던 노래를 한번 같이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율동과 같이 해봅시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다 아시죠?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에다가 제가 지은 가사를 넣은 건데요. 이 가사는 한글 공부를 할때 처음 기억, 키읍, 쌍기역을 배울 때 같이 부르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리의 차이를 구분시켜주는데 잘 구분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노래를 배워서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기차는 기역, 그 기차, 코끼리는 크, 끌고 가요, 쌍기역, 기역, 키 쌍기역 이세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소리의 차이를 알려주고 그, 크, 끄가 어떻게 다른지 발음을 해본 다음에 노래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 코로 기차를 끌고 가요, 코끼리 코로 기차를 끌고 가요 코끼리가 끌고 가요 코끼리가 끌고 가요 낑낑낑 코끼리 코로 기차를 자臣동쉽지요 코끼리는 코가 키니까 코끼리 코로 기차 바퀴. 기차를 코끼리 코로 기차를 끌고 가요 코끼리 코로 끌고 가요 코끼리가 끌고 가요 낑낑낑 코끼리 코로 기차를 코끼리 코로 기차를 너무 쉽지요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이 한번을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코끼리 코로 기차를 코끼리 코로 기차를 끌고 가요 코끼리가 끌고 가요 낑낑낑 코끼리 코로 기차를 코끼리 코로 기차를다 쉽게 배우셨죠? 제 생각에는 이 노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번만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작은 별 노래에 맞춰서 다른 자음 공부도 어떻게 하는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역, 키읍, 쌍기역을 소리를 구분하기 위한 노래로 코끼리 코로기차를 같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코로 기차를, 코끼리 코로 기차를, 끌고 가요, 코끼리가, 끌고 가요, 낑, 낑, 낑, 낑, 코끼리 코로 기차를, 코끼리 코로 기차를. 재미나게 잘 하셨지요? 저는 한글정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